언제 든 신나게 일을 해보자! 예! 난 누구야? 너 이제 진상이지. 약간 진상 느낌 나? <웃음> 아, 피곤해.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스타벅스입니다. 응. 뜨아 하나 주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말씀이십니까? 네 뜨아 뜨아 어 사이즈 어떻게 드릴까요? 사이즈요? 레귤러 사이즈로 주세요 쇼톨 그랜드 펜트로 끼는 쇼톨? 그, 그..그냥 사람들 음. 먹는 거요 어 그럼 톨 사이즈 괜찮으세요? 네 그거를 주세요 몇분 걸려요? 지금 아. 바빠서 최대한 빨리 해 줄게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78번 고객님 주문하신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우 계단이 있어 <웃음> 고객님 앞으로 다니셔야죠 <웃음>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아, 뜨거운 아메리카노요? 얼주간데 무슨 어, 뜨거우냐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잠시만 어,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아지겨야랴저 <웃음> 오늘을 위해서 구입한 스누피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폴박 언박싱 야, 우 동봉스 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씩 하나씩 까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한방스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이거 궁금하지도 않잖아. 궁금한가? 이거 하나 하나 까면 스킵 누를 거잖아. 오,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가 들어있어요. A croissant, chocolate croissant, a n coffee, and cups, and dripper. 메이비 너무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차피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잖아요 빨리 스타벅스 플레이 모빌이 궁금하지 그렇지 않아요? 빨리빨리 뻑스 빨리 뻑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 뭐가 있네? 뭐가 들어있니? 뭐야 뭐야 이거 뭐라 씨부렁 써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대체 뭐야? 뭘 준다는 거야 뭐야? 대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대충 보여드리면서 한방 싸게 딱! 아, 이제 조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어서오세요 슬리피 커피 로스트레인 카페 리뷰였습니다 조이가 좀 작네 키가 준.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 어떤 게 생기는지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타벅스 진상설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무도 오지 마라 <웃음>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웃음> 많이 힘드신가봐요 그러면 어, 아메리카노 한잔줘 아메리카노 한잔 사이즈 어떻게 드릴까요? 음, 제일 큰 걸로 하고 그컵 있지? 네 개만 줘, 같이 줘봐. 아, 밴드 사이즈 아메리카노 음.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나나 먹으려고. 아, 네. 네, A-68번 고객님. 어,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네, 우유 있어요. 있지, 우유. 우유, 일반 우유, 무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도. 그냥 있... 일반, 일반. 아, 네네네. 그리고 그, 그 시럽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왜 없지, 저기? 네, 설탕 있어요, 설탕. 아, 그러면 그한 다섯 개? 이거 좀 주고 어네아 그리고 그거 뜨거운 물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준비해서 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을 네. 음. <웃음> 못하겠다 참아 짠 <웃음> 여러분 이거는 실바니안 패밀리의 초록 집은 집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플레이모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스타벅스 같은 그런 느낌 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다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고 밑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엄마랑 온 아이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앞에서 환영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파트너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있고 막 이런 느낌? 저녁 재를사라 마트 방문 어 양파 왜 이렇게 안 좋아? 파! 한돈인데? 아 우린 냉동 사야지 뭔 소리야 왜 우린 냉동을 먹어야 돼? 어.. 눈물나 생 먹어볼래? 아니? 녹이면 다 생이지 생일인데? 네. 오. 생물 먹지? 왜? 그러면 당연하지 왜? 아 당연하대 이거 다... 어... 게이드... 버섯 굽어야지 또... 맛있게... 아유. 또 앞에 떡볶이 교실... 팔을 기름에 볶았어... 파기름을 내줘요... 그 다음 양파를 때려 넣어줍니다... 꿀소스를 넣어줍니다... 고추장 한 스푼... 떡 어묵 넣고 볶아줘요... 간장 콜롤롤롤... 고춧가루도 팍팍팍... 후추 넣고 볶아 볶아... 곱절이를 해놓을 거... 곱절이? 고무줄 아니고요 졸면이에요. 졸면 돌면. 자 아, 이제 뒤집어 어 뒤집어줘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보섭 또이거저고 떡볶이 볶음 삼겹살과 소세지 앤속젖 어리 굴젓자을 음. 드시오 따르시오 야, 오음에 동동이야. v 음 e 나 속전 너무 맛있어. l e s grab and t r o y o n e Open up. y e a 내 최애 사짠 안녕하세요. 안녕. 준에나오는 거. 조그만 것부터 열어볼게요 러쉬코리아에서 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나랜드님께서 러쉬팩이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어어 뜯어게 이야! 오 이건 뭐야? 카타스로피 뭐야 이름 뭐야 블루베리와 함께하는 샹기넘치는 하루 캐모마일과 장미는 당신을 부드럽게 안해줄거예요 감사합니다 웬 베이컨 이거는 내돈내잔이다짠 인형 샀어요 여러분 인형 관전은 뭐냐면 강아지 장난감입니다. 다리도 강아지용 이렇게 물뜯고 하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를 <웃음> 자수 이렇게 있고 강아지 춥지 않니? 꼽스꼽스 해 주는 거야. <웃음> 어, 내가 갖고 놀아도 되겠다. 너무 귀엽다. 자,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핑크 레이리 기다려 빈님께서. 여기에는 카드 카드.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김땡 씨, 네, 케이크를 그려주셨어요. 많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짠. 네. 어, 이게 뭐야? 어, 너무 귀엽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 봤어! 카드부터 봤어! 아... 나 진짜! 근데 너무 귀여운 거 나왔어, 진짜 여러분.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진짜 귀여워, 어떡해? 어, 너무 귀여워, 색감 봐. 약간 미쿠 감성 느낌, 그 약간 미쿠 빈티지샵에 있을 것 같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생겼고 밑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이거를 꼽아주는 건가? 꼽수꼽수인가? 어, 또 꼽수꼽수는 아니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베이비 고스트베어예요. 짠, 이렇게. 저 끝난 게 아니야 또 뭔가 또 있어 어한 박스 더 했나봐 두 박스인가 봐 하나 둘 셋! 어, 한 박스 더있어 됐어 한 박스 더어한 박스 더어아나둘 셋! <웃음> 소름! 자, 약간 쇼콜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이렇게 디테일이 또 이렇게 곱스 곱스 되어 있고 재질 달라 아이스크림이라서 반딱반딱 하고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또 없나? 짬뽕키 앞모습, 풍선 이렇게 예쁘게 있고, 뒷모습, 톰이, 빵꾸스, 개코딱지만은. <웃음> 코딱지만은, 어, 보이세요? 미키? 어,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직, 서 있는 거같아 이게 뭐야? <웃음> 너무 예쁘죠? 그림도 너무 예쁘죠? 딱 어떻게 이렇게 딱 장면, 장면.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야? 하나, 둘, 셋! <웃음> 알린! 세스! 우디! 버즈는 또 심지어 이 투명까지 이렇게 찍어놨어. 라어 해갖고 옵스 꼽스 해줘요. 머리핀으로도 꼽스, 꼽스 같아. 치앙을 뭐 적용? 하셨... 우즈? 아! 야, 야, 이거 봐. 이거 진짜 미쳤다. 우디랑 버즈의 카버전이에요, 카버전. 엄모습 모습, 뒷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인데 이게 껑투스가열리고 e Timose, t i m 모모 e t i m o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s e 윗 i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진짜 끝인가? 어, 이게 진짜 끝이네 너무 설레는 마음이 가난지 이렇게 했어 오늘의 메인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음> 지금까지 노아스토리도 노아였고 <웃음> 생일 축하해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뭐 당첨된거야? 나 이거 무슨 당첨된거 아니야? 펀? Fun? 펀하게 굴하게